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관련해서 리부트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어, 네. 레인저, 레인저의 신규 얼굴과 네. 신규 헤어스타일이고요. 어, 신규 얼굴, 네, 신규 헤어스타일. 위자드. 네, 아으로 네, 위자드. 위자드의 신규 얼굴과 신규 헤어스타일입니다. 레인저 업계도 지난번 방송에서 어, 보었잖아요 네. 레인저 업계 개선도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적용 목표는 이제 리부트 적용 시기와 함께 적용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신경 써야 될게 되게 많아요 늦어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신경원가 분들은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가방만 꽉차 있고 아,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접속보상 다 되면 오. 오늘 어떤 아이템을 받았고 그 아이템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오, 어, 네. 이렇게 마지막에 어, 가방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어이흑정령 보관함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 네. 게 보이네요. 야영지를 네. 좀 외형을 개선을 좀 했어요. 기존 그 야영지 설치 가능했던 지역에는 기존 외용으로 설치가 되는데 오조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웃음> 네. 좀더 자연스럽게 설치되도록 야영지가 살짝 높혔습니다. 데크가 설치된대요. <웃음> 네. 그래서 아마 기존보다는 훨씬 많은 그 곳에서 네. 야영지 설치해서 사용할 언덕 수 있습니다. 모델 유적 결정조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노래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래방은 이제 합쳐서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강력한 우두머리를 잡는 약간 공략 형태로 개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토락션 만들면서 했던 것처럼 열쇠를 넣는 방식으로 좀 개편을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모이면 세 명만 이렇게 열쇠를 넣으면 소환이 되고 그에 맞는 난이도의 보스가 나오고 이제 공략을 하고 방식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예전에 그 한입만 이렇게 딱할수 네.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컨셉은 유지해서 더 많은 뭔가분들이 같이 같이 소환서 하자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좀 개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쟁 기반의 컨텐츠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현재처럼 네, 되긴 했는데 상황이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뭐 현재 개인의 이제 개수는 유지하고 서버 제한을 푸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리부트가 클래스들이 병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 시간이 부족하기보다는 업데이트 방식을 바꿨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클래스 리부트에 이제 집중해서 업데이트 해드린 다음에 개선 사항에 집중하면 오히려 저희가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부트를 더 네. 어 이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피드백도 더 많이 꼼꼼히 받아보겠습니다. <웃음> 순서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 네, 네. 리부트 순서 준비되는데 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9월달 해가지고 리부트를 했고요 네 오늘 이제 금수랑 아 오늘 네, 10월 8일 금수랑이 됐고. 업데이트가 되었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키리 다크 나이트가 예정이 돼 있고 네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위치 위자드 무사 배화 네.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흐노의치 딘자 미스틱 란 사이언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그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닌자랑 자이언트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유저 중에 아, 네, 한명이거든요 근데 주 있네요. 네. 네, 마지막 주인데 다섯 개 클래스가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된다면 네. 사실 앞에 이렇게 한두 개의 클래스씩 있던 데보다 조금 소홀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솔직하게 말하면 네.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실 수 있어. 그런 분도 많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병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이제 많은 문가분들이 만족시켜 드리려면 은 저희가 기간을 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연구소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안에 클래스를 빠르게 완료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은 아, 뭐 네. 저희가 열심히 개발은 하지만 마지막에 저렇게 많은 클래스잖아요. 뭐 개발되어 있는 걸 그냥 지금 바로 보여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이제 사실은 완성 안된 것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아, 신규 네. 스킬도 개발하고 있고 뭐 스킬들의 통합 작업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일단 10월 안에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고 네. 12월에는 정 클래스에 대한 이제 밸런스 조정을 진행해서 한 달간 피드백 반영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 조정해서 테스트해가지고 올해 안에 사실은 12월이 목표하거든요 12월 초가 제목표긴 한데 아, 라이브 서버 12월 달안에요 네, 라이브 아 서버 적용이 12월 초가 목표인데 네. 뭐 피드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조금 더 지연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크나이트 영상 아,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체력의 잣더미는 이제 공격 액션의 속도감을 선어내서 아우카 연봉 기술을 통해서 이제 캔슬이 가능하도록 했고, 운명의 수레바퀴 강, 뭐, 레디리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공격 범위를 상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습은 이제 흐름 기술을 추가해서 공습으로 진입 후에 배어나가는 그런 흐름 기술을 추가했고, 오, 환영의 네. 것은 뭐, 새로운 형태 활용성을 좀 추가해봤고, 네. 아무리 이제 원안의 소나이나 이제 빗발 치는 절망 같은 색들은 한양터에서 이제 비, 부족한 딜로스 구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메워주는 그런 용도로 좀 개선을 해봤습니다. 아, 아, 보시는 게래. 네. 네, 다크나이트를 저는 플레이를 못 해봐서 그런데 어, 일단 굉장히 이쁘네요. 네. 다크나이트 매력 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 네. 보라색 그 지금 제가 너무 이쁘네요. 네. 지금 보여드렸 보여드린 영상이 네.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의 몇 가지예요. 아. 네, 그래서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각성인데 비각성 의존도가 좀 높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 저도 그 얘기는 정말 어, 많이 들었던 거그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집중을 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좀 플레이를 할수 있게 네 준비된 영상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어, 네, 다음은 말씀드릴... 발키리요 아발키 영상이요 발키리는 전승 스킬이죠 강 빛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반격태세 이후에 빠르게 발동하게 됐고요 네. 당엔슬라의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사용 후에 주변을타격하게 공격 범위를 좀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뭐 신성 강타 기술은 연계를 좀 빠르게 해서 전 전격지르기나 이제 극중격지르기 네. 타격 시 이제 기술이 빠르게 발동되도록 오, 했고요. 좀처럼 보기 힘든 클래스였거든요 게임에서 움징이나신성 네. 대주 <웃음> 그런 공격 범위를 늘렸고. 아, 네. 엔슬라의 신선 같은 경우에 흐름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이랑 다른 아... 새로운 모습을 좀 주도록 해봤습니다 발키니저분들이 어, 좀... 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네, 제 입장에서는 좀 처음 뵙겠습니다 느낌이어서 <웃음> 네. 네, 워낙 많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히트노트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체가 네. 어렵다라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으세요 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네. 공지를 최근에는 좀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시각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네. 더 이제 기다려주시면은 더 친절하게, 더 직관성 있게 뭐 이렇게 보여드릴 공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 거고요. 그 기존 튜 투철이 약간 방치형.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방치형 튜토리얼이었다. 네, 그냥 이런, 네. 이런 거 있어요. 정도 수준에. 아. 이, 이 중에서 이런 네. 게 있어요. 정도의 수준의 튜토리얼이었다면은. 네. 이제 새로 좀 튜토리얼을 개선할 거는 이거를 해보세요. 라고 아, 좀더 자세히 네. 친절형 튜토리얼을 좀 만들어 볼까. 아, 좀더 유저들에게 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튜토리얼을 좀 제작을 하는 중이다. 저희가 이런 게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그 RGB 코드를 이용한 색상이 아, 네. 있어요. 그게 현재 개발 중이 있는데 개발 진행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네. 헤어 염색 부분은 이제 이미 검사원 연구소에 적용이 된 상태고요. 네. 네. 지금은 장비 염색 부분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기존 염색 창과 함께 이제 RGB 염색도 가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발색을 비롯해서 좀더 예쁜 색상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보시면은 뭐 이제 길드 네. 내에서 부대나 파티 모집을 좀 편하게 할수 있게 해달라 아, 네, 이거는 이... 개발하겠습니다 네. 어? 개발? 약속을 뭐... 지금 하시는 건가요? 꼭이 형태는 아니더라도 네. 길드 안에서 뭐 부대나 파티 모집 좀 편하게 네, 편하게 할수 있게 좀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어, 네... 버... 게임행세 얘기하기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 네. 길드 스킬을 쓸때 필요한 아이템이잖아요. 네. 이거를 길드 창에서 직접 바로 구매해서 쓸수 있게 하느냐라고 아, 이게... 하셔가지고,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길드 그 스킬 창에서 네. 즉시 구매하는 기능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구매를 하면은 가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길드 스킬 창에서 바로 구입하는 거 먼저 만들어 보고 네. 그다음에 다음 스텝이 가능한지는 좀 돌아가서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부대 파티나 길드마스터의 네. 징표 어. 얘긴데 징표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네. 아, 아, 이거, 이것도 하신다고요? 아유, 원하시니까 해,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길드원에게 자기 위치 표시 아까 전에 뭐 약간 그, 그핑 시스템에 대해서 핑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 좀 주셨는데 네. 핑 시스템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아, 어 개선? 네. 어, 이것도 약속이니까요. 어,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오, 이건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오, 네. 월드맵에 길드원이 찍은 핑의 이제 종류를 좀 고를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어 저거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웃음> 아, 시도는 해보겠지만 <웃음> 시도는, 이거는 시원하게는 대답 못해주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오, 사. 그렇죠. 아, 네. 아, 카운트 네. 다운을 그냥 좀 만들어 주면 네. 어떨까? 만들겠습니다. 어, 나는... 네, 만들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네. 채팅을 쳐가지고 카운트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 만... 느낌표 또 쓰고 숫자 쓰고 이래야 되거든요. 만들겠습니다. 이거 점령전이 시작할 때그 네. 길드 이상의 색상은 랜덤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이게 색깔을 고를 수는 없을 거예요. 피하구 분도 좀 쉬워질 거고. 뭔가 단체복을 입었잖아요 네. 우리 길드가 단합돼서 하나의 어떤 그 컨텐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더잘들것 같아서 형체나 지에서 뭐 아니면 부속 건물들 이제 파괴될 때 이펙트가 좀 추가될 예정이고요 어, 파괴 이펙트요 네, 기존에는 그냥 뿅 사라졌잖아요 네. 그 하우징 설치 부분이라서 되게 네. 하고 싶었는데도 여러 번 트라이를 했는데도 못 했던 부분인데 네. 일단 그 부분에 이펙트 추가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성주 길드가. 그 나는 전쟁을 하고 싶어서 네. 성을 먹었는데 네.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 아 그렇죠 저는 뭐 얘기들이 또 있으셔서 네. 저희가 성주 길드가 다른 영지의 거점에 참여해 가지고 거점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프리시즌3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일명 그 고춧가루 저희가 공성병기가좀 있는데 발리스타가 있는데 이제 네잘 사용되지 않잖아요 어잘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네. 발리스타의 효율을 좀 개선을 할 계획이고 아 네. <웃음> 네. 그 다음에 공성병기인 전차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네. 전차도 이번 프리시즌에 좀 적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마지막 주에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아. 있습니다 전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진짜 다양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게임을 검은 사막을 너무 사랑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네. 저희 개발자분들도 아, 진짜 많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당분간 이제 개발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